안녕하세요. 이데호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힘을 내냐고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옥스윙 50강의 마지막 50강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 우측을 터치를 하면 점 3개가 나오죠? 거기에는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자막을 한국어 영어 다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드디어 이제 옥퍼으로 피날레를 장식을 하는데 아, 옥펓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 50강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 옥퍼 스트록에 대해서는 이제 지겹게 배웠고 지난 시간에는 이 연습법에 대해서도 이제 배웠습니다. 오늘은 퍼팅 거리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전부 뭐라고 하는줄 아세요? 저는 감으로 맞추는데요. 저는 감으로 하는데요. 그 놈의 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감을 어디서 따야 되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 기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일명 369 법칙.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369 법칙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10년째 10년째 들어본 분도 있지만 못 들어본 분들이 계속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369 법칙은 평생 우려먹어도 될것 같은 아주 훌륭한 공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369 법칙은 무엇이고 그369 법칙을 통해서 어떠한 감을 익히고 딸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369 법칙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걸음거리를,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코스에서 발걸음 재때 이렇게 재는 분들이 있죠. 막 이렇게 재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음, 하나, 둘, 셋.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평균 걸음을 재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 그, 일반 성인의 걸음거리가 60에서 70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을 하면은 뭐, 180cm에서 한 210cm 정도까지 되는데 여기에서 세 걸음당 그냥 외우세요. 세 걸음은 백스윙 10cm. 세 걸음당 10cm. 그러면 저는 세 걸음을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180에서 2m 10cm 정도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2m당 10cm라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걸음당 10cm. 그러면 여섯 걸음은 20cm. 그다음에 1 2걸음 40cm.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린 스피드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2.5에서 2.1 좀 느리지만 2.5에서 2.9까지 2자가 들어가는 그린 스피드에서는 대체로 369 법칙이 통하고요. 2.9에서 3자가 들어가는 데는 4812 공식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4 걸음당 10cm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걸음당 10c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m 어한 50, 60 정도가 돼야 10cm가 되는 거죠. 그만큼 많이 굴러가니까 10cm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5m 거리가 가장 작더라고요. 그래서 5m 아 3m인가? 음. 그런데 여기에서는 3m 거리가 있거든요. 그럼 2m당 10cm라고 했으니까 3m면 15cm일 텐데, 저는 그렇게까지 뭐 디테일한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5cm 정도만 그냥 툭 치면 가 있겠지라고 믿으면 거리는 대충 맞는 것 같아요. 딱 지나가서 서는 정도.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거리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10cm는 어느 정도냐. 그냥 퍼터 하나 폭 정도 10cm도 괜찮고요. 이발 폭을 10cm로 잡아도 됩니다. 꼭 10cm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10cm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령 있게 요 공이 있으면 요 안쪽에다가 10cm를 이렇게 놔요. 그리고 바깥쪽은 20, 그 다음에 요 정도 하면은 안쪽까지 20, 30. 그렇게 해서 이 응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1m 어떻게 해? 1m? 이렇게 해야 되겠어. <웃음> 1m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어, 여기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15 걸음이 넘으면 50cm가 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냥 이렇게 좀 툭툭 치는 그러한 패턴으로 제가 가려고 합니다. 그럼 50cm가 넘는다는 건 10m가 이제 넘는 퍼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m가 넘는 롱퍼팅은 감각적인 노력을 필요한다, 필요로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3m면 15cm지만 거의 뭐 10cm 정도로 해서 툭 때리면 그 근처까지 가겠죠? 자,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어, 5미터면 이건 또, 어, 10cm당 2m, 그러니까 세 걸음이니까, 그러면은 10cm당 2미터였으니까 이거는 또 25cm겠네. 근데 뭐 20cm를 하건, 30cm를 하건, 저는 한 20cm 정도만 치겠습니다. 발 바깥쪽까지만 가서, 탁 치면, 가겠죠? 가기를 바라고, 아이고, 좀덜 갔네요. 그래도 거의 다 갔습니다. 4, 6, 6까지 갔으니까, 다시. 아, 이건 한 25cm까지 가야 되나 보네요. 여기서, 이 정도까지 갔어요. 이건 갈 거예요. 충분히. 어, 이렇게 해서 369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몇 미터가 나오나요? 아, 7미터가 나오네요. 7미터면 세걸음당 어, 2미터라고 했으니까 6미터면 30cm잖아요. 2미터가 10cm니까 그럼 한 35cm인데 한 30, 30cm는 가속이 붙으니까 그냥 쳐도 될것 같습니다. 30, 이렇게 치면 거기까지 거리가 딱 맞겠죠. 그러니까 공식이에요. 그냥 몇 미터냐 그러면 30cm 이렇게 해서 쭉 보내는 거죠. 그러면 거기까지 굴러갑니다. 그 다음은 몇일까요? 아, 10미터네요. 10미터면 50cm겠죠. 그럼 50cm면 어떤 분은 이게 50cm다. 이게 50cm다. 이렇게 하는데, 50cm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폭으로 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팍 때리면 안 되고, 그 흐름에 따라서 진자 운동처럼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그런 느낌이 필요한 거예요. 진자 운동으로. 네, 또팍 때리면은 여기서 10cm 패서 이렇게 때리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퍼팅은 일정하게 진자의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또 여기에서 50cm 빼고 퉁쳐 주면 그에 따른 이제 스피드가 나오게 쪼쪼쪼쪼쪼쪼쪼 쪼쪼쪼쪼쪼쪼 쪼. 아이고 좀 짧았습니다. 아이고 한 20cm 짧았네요. 또5 0 빼고 퉁쳐 주는 거예요. 그 아까보다 이제 제가 이 느낌을 알았으니까 조금 더 세게 쳤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몇이 나오나요? 아, 15가 나오네요. 15면 70cm에다가, 어, 한 75cm네요. 근데 이때는, 어, 70이면 거의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50이 넘어가면 좀 들어서 이제 느낌적으로 가야 돼요. 느낌적으로 가서 거리 맞추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어, 이건 뭐 엄청 빠르네요. 거리가. 어, 그리니, 그러면. 50cm 빼고 거기에서 퉁 때려서 거리를 맞추는 건 여러분들이 그러 그러니까 거의 뭐 10이 넘어가면 10이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감각적으로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 6 9 법칙에서 아무도 모르게 절대 이게 막 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음 다른 데 보면서 걸어가는데 누가 말 시켜 그러면 손을 까먹어서 이러다 다시 셀 수도 있죠. 그런데 걸음을 계속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뭐몇 걸음이 나왔다. 그렇게 해서 369 법칙을 쓰게 되면, 우리 뭐아웃스핀인스핀뭐탑스핀다 지금 해봤잖아요. 스트록은 여러분들이 정한 스트록으로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인스핀 스트록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프레퍼런스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이 들어와요. 오르막일 땐 어떡합니까? 오르막일 때 경사 10%, 20%, 막 그런 것도 또 물어본다? 저도 몰라요, 그런 건. 오르막일 때는 예를 들면 9걸음이 나왔어요. 그럼 30cm잖아요. 근데 12걸음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 오르막에 대한 그 저항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리막은 어때요? 좀 내리막이 많이 구르죠? 그럴 때는 9걸음이 나오면 6걸음으로 줄여서 20cm만 치는. 그러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곡선이 쫙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곡선이랑 결국은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퍼팅 또 내려갔다 올라가는 퍼팅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대로 가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여기에서 일곱 걸음 나왔잖아요. 그럼 25cm 정도를 퉁치면 쭉 돌아서 여기까지 오게 돼 있는 그러한 법칙이니까 그렇게 해서 응용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퍼팅 스트로그를 할때 제가 예전에 들어 떨고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퍼팅은요 오히려 어떠한 원칙이 있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의 감각을 키워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되는 상태에서 내 몸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들어가야지 지금 공을 전혀 때리지도 못하고 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오각형 아유 아니에요 그건 그건 아니에요 제가 어 옥스윙 50강은 좀 쉬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골프를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어 드리는 하나의 책을 써 보자라는 차원에서 비디오북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369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께 옥퍼트 거리 맞추는 마지막 내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경사지에서 치는 거뭐 이런 거 넣다 보면 뭐 100개를 못 하겠어요 200개를 못 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건 기본 편이 아니잖아요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제가 주제로 잡아서 정말 예전에는 계속 시리즈로 했는데 앞으로 는 랜덤으로 탁탁탁 꽂아 가지고 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할수 있는 내용 제가 많이 끄집어 내서 컨벤셔널 스윙과 접목을 시켜서 똑같이 이해할 수 있게 모든 분들이 볼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어 이렇게 해서 50강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도와 주셨고요참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함께 오셨는데 이 50강은 저의 레슨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들어 본 1강에서 50강 뭐몇 강을 정해 놓은 처음으로 만들어 본제 책이 기도합니다 어 또다시 이런 50강을 만드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에디션이 바뀌면 중간중간에 내용을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통으로 뒤집는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제가 태어나서 제 이름 글자를 넣어본 게 옥스윙이 처음입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제 모든 영혼이 녹아있는 그러한 이론이 이 옥스윙 이론이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주신다면 여러분의 골프는 제가 책임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아, 어, 옥스윙, 뭐, 처음에 옥스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옥스윙 셋업,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옥스윙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아직까지 정확히 옥스윙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중간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1편부터 50편까지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해결되게. 왜? 1편부터 50편까지는 늘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하시고 익히시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 눈 깜짝할 사이에 나도 모르게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뭐 마음 같아서는 뭐 이거 인터넷 강의 인강 그런 거할 수도 있죠 사람들에 따라서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희 옥팸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뭐 재능 기부 여러분들도 저한테 광고를 봐주시는 그런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만 저도 그러한 기부를 하면서 쉬운 골프를 전파하는 데 노력할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어, 내일부터 진행을 하는 레슨에서는요, 이 엄청난 내용들이 팍팍 터질 겁니다. 거기에서 와, 나는 지금까지 뭘한 거였지? 왜 내가 이렇게 골프왕망이었지왜난 이렇게 잘 치는 거였지? 그런 궁금증을 모조리 해결해 드리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걸할것 정리하고 막 그런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 1년을 하겠습니까? 2년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한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응용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한 내용 기억도 다 못해요. 그쵸? 그래서, 어, 아, 전에 이 내용 했었는데 또 나왔네? 라고 하면 그냥 반가워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 지금까지 50강 함께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저도 나름 힘들었는데 보람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나가는 레슨은 정말 파격적으로 튀는 내용이 많이 나갑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어, 내일부터는 그냥, 그냥 편하게 보셔도 돼요. 순서대로 안 하셔도 어, 되니까 이 옥스윙을 토대로 해서 또는 컨벤셔널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을 굉장히 강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 골파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옥맙습니다.